와 미쳤어 야야 야, 미쳤어 야야야야 야, 야, 야. 너무 심한거 아니야 장수빨? 자 이번에는 한번 제일 낮게 하고 병력만 오지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병력만 한번 오지게 뽑은 팀이랑 그리고 이쪽은 이쪽 적군팀쪽은 장수들을 오지게 비싼 장수들과 비싼 병력들로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비싼 병력이라면 일단은 와이거봐 천금군병 하나에 천원이야 고루고루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a i 들 잘하겠지 청룡대 천금군병 와 진짜 비싸다 이거 네개만 사도 4차원이야 기마대 쪽으로 호표기병 좋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제일 싼 애들로 최 제일... 민병대 야최 제일 싼 애들로 민병대 밀란군 밀란군들 민병대 궁병 민병대 기마창병 민병의 기마 도병 기마 도병의 기마 창병은 무슨 차이야? 아 기마 도병이 더 근접전 더 더구나 야, 더 세구나 사기 방어, 방어력이 방어더 세구나 돈이 5천원이 남습니다 무려 싸구려를 해도 543대 213입니다 여러분들 딱두배 차이죠? 뭐더볼거 없습니다 바로 전투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군 앞에 요정도 진짜 요정도 병력이 다구요 여기 다구요 정말 적습니다 여기 다구요 우리 병력은 와 차이가 한네배 정도 납니다 차리오합지절들을뭘 하려고 얘들아! 쓰어버리자 하고 딱 가는 황건전역의 모습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겠어요 매복! 까지껏 애들이 매복해봤자 얼마나 매복한다고 어? 어 애들 이 오는 거 와... 오는 거 대기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장비 마초 아... 과연 민병대 애들로 초엘리트 군단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거시는지 지금 댓글로 빨리 다알주세요 댓글로 503, 500대, 250, 두배의 가량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그의화의적군 팀은 거절하자. 일단 거절입니다. 어디에 지금 장수 빨 지금 믿을라고? 자, 과연 관우, 어, 마초, 장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민병대에 비해서 굉장히 잘받쳐지고 군기가 넘쳐보이는 최고급 엘리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는게 보이시죠 과연 누가 이겼지 이게 전부 다아네 우리팀 화살 벌써 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명도 어 한명도 지금 죽은 애가 없어요 지금 쓰러진 애가 없습니다 야 민병대 애들이 역시 활사받지 안죽네요 어우 간지난다 드디어 한명 죽었고요 야 쏘고 있니? 이들도 쏘고 있어? 어 군사배치 바꾸고 있고요 자 장수 관우 출격합니다. 관우, 오, 관우, 장료야 장수를 먼저 출격합니다. 오, 와 미쳤어, 요야 미쳤어, 야, 야, 야야 야, 야,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수발? 야 싸워, 싸워 싸워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와 관우 저거 혼자서 그냥 혼자 그냥 아주 쓰러대고 있네. 자 돌격, 돌격. 어, 기마대! 어, 어, 어! 우리 기마대! 우리 기마대! 야, 도망가면 어떻게 벌써부터? 야, 이런 진짜 오압지졸들 진짜. 야, 장수들. 자, 이제 싸우고 있는 거 싸우고 있고요. 지금 스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마병과 싸우고 있는 모습들. 야, 니왜돌격안 해. 싸우러 갈마, 왜 쫄아 쫄지마! 쫄지마! 자 기병대도 서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와... 옥룡대가 지금 쓸어버리고 있어요 와 도망가는거 보세요 옥룡대한테 그냥 쓸리고 있어요 쓸리고 있어요 그냥 아 지금 실험하고 있는게 개못한다니 어? 야 근데 이정도 수준이야? 아니 군대가 두배 차이가 나는데 이걸 막는다고? 야! 졌어? 아, 이 졌다고? 와... 와, 경 쓸어버리네. 와, 여러분, 보고있습니까 엘리트 대 그냥 잡병, 민병대 애들 싸운 결과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냥. 결과 장수들과 엘리트들 좋은 걸로 잘 쓰자. 야, 지금 잡힌 거 보면요. 몇대 몇이야, 이거? 265대 176, 뭐. 우리 민병대 애들이 잡은 애가 3 0만원밖에안 되고요. 반면에 적군들 잡은 애들이 32에다가 와 50에 넘고 60 넘고 70 80 90 100야150 숫자가 두배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는 30명밖에 못 잡았는데 적팀은 150명을 잡았어 와 쩐다 진짜 쩐다 심각합니다 와